제20조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형법 제20조부터 24조까지는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위법 위법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깨진다 이거예요. 위협하지 않다란 얘기겠죠. 그래서 특히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법령에 의한 행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그죠 예 그다음에 뭐 업무로 인한 행위 뭐 의, 어,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수술을 한다든지 할때 업무로 인한 행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는 어, 뭐 어떤 얘기를 들까요뭐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얘놈들, 뭐, 여기서 담배 피면 되겠어? 고등학생들 아니야?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뭐, 꿀밤 한 대씩 때렸다든지, 뭐, 요 정도는, 뭐, 사회상도에 위배되지 않는다.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제, 이제 정당방위 가볼까요? 정당방위.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 예, 예. 21조, 정당방위. 자정당방위는 어찌 보면요 어~ 형법 쉽게 얘기하면 뭐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어~ 집행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그니까 러 어~ 적어도 뭐~ 뭐~ 정당방위 정도 조문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 순경 때는 어~ 뭐~ 정, 정당행위 긴급 피난 뭐~ 요두개 조항은 머릿속에 달달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래서 어뭐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놨어요. 자, 봅시다. 어 1항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다시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 어, 현재성이 있어야 되고요. 부당한 침해야지 됩니다. 또 어, 자기 또는 타인이 자기 또는 타인 그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 법익이라는 것은 모든 법익이 다 가능합니다 뭐 생명 신체 뭐 재산 모든 법익이 다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상당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그어뭐 네.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죠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 깡패 같은 놈들이 와서 여자친구를 강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적극적 어 그러니까 어 소극적 뭐 방어나 어, 적극적 어떤 공격 행위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어떤 소극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방어 행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그 경우에는 꼬랑지를 보니까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 이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죠, 그죠? 임의적 감면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자 이거를 초과했다 해서 어, 과잉방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황이라는 걸좀 알아두시죠 정황 그리고 형법 조문에 정황이 등장하는 게몇번 없어요 근데 정황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적 감면입니다 자 수라는 걸좀 기억해 놓으시고 임의적이라는 거 그리고 감경도 되고 감면도 된다는 거두개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해 봅시다 제 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역시 이법성을 조악한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할까요? 어, 그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어, 지금 정당방위 같은 경우에 지금 사망을 좀 눈여겨봐 주세요. 사망에 야간 또는 그 밖에 불안한 상태 뭐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공포로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저는 야공이라 그랬거든요. 야공조항이다 했는데, 이 야공조항 같은 경우에는, 자, 21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는 해당되지만, 이번에, 어, 저런 시험에서 보니까 출, 기출이 됐었는데,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망 야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장관의 그 뭐라 그러죠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 어떤 교수가 거기서 야 뭐라 그러죠 오상방위 오상방위가 저 여기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모습도 봤어요 자 그런 걸볼때 이조문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지 어디서 형법좀 공부했다고 좀 까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항 2항 3항 다른건 모르더라도 21조 만큼은 머릿속에 수십번 암기하시고 달달달 하시는게 좋겠죠 그죠 어, 여기 오상방위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조 정당방위 규정에 자 오상방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2조 긴급피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긴급피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난. 자 기, 긴급성 있게 피난한다는 얘기죠. 자, 자기 자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지금 요 조문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21조도 지금 22조도 그렇고 둘다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현재의 라는 단어가 둘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어,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은 상당성 자 상당한 이유를 다 대고 있죠 여기도 상당한 이유 깨끗하게 해볼게요 여기도 상 21조 정당 방위도 상당한 이유 그리고 22조에서도 상당한 이유 두 개가 다 상당성을 요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공통 특징 전부 다 뭐다 벌하지 아니한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방관이야 막 불이 막 났는데 불 끌어간 소방관이 어떻게 돼요 불을 꺼야 되겠죠 근데 아이고 여기 불 났어 도망가야 돼 그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자에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소방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조에 볼게요. 자, 3조에 보시면 전조 2항과 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야간 또는 어떻게 돼요? 공포. 야공저항도 어, 긴급피난에는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구행위만큼은 자요 3항이 적용이 없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서 볼게요. 자구행위. 자, 자구 행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도 강조 드렸지만은 지금 어, 사망 규정 야공 규정이 적용이 없죠 지금 공, 다 비어 있죠 그죠 1항 2항만 있잖아요 그죠 예. 대신 어, 초과한 행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어, 감경 또는 면제가 나와 있네요 자, 자구 자 행위 보겠습니다 어, 어 1항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어,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도 역시 뭐예요? 상당성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죠. 상당성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이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 법률의 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좀 이런 겁니다. 어, 오랜만에 어, 길 가다가 우연하게 어, 내, 한 3, 2, 3년 전에 내 돈을 떼먹은놈을 딱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너희는 거기서라! 하면서 딱 잡았어요. 잡아서, 너 옛날에 나한테 1 0 0만원 떼먹은 건데 왜안 갚어? 하면서 막 붙도록 손으로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체포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놈! 너 지갑 꺼내봐! 하면서 지갑을 손으로 수색을 해갖고 가방을 뒤져갖고 꺼내간다든지 그런 건 안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그냥 자기 스스로 꺼내주는 거는 상관없지만 은 여기서처럼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사람의 지갑이나 가방을 뒤져갖고 돈을 가져가는 건 안됩니다 어찌됐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어, 2항에 봅시다.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그러니까 과잉 행위겠죠. 과잉, 과잉, 자구 행위죠.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역시 임의적을 규정하고 있죠. 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임의적이라는 거 떠올려주시고요. 여기에는 감경 그리고 면제가 감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된다는 거. 이세 개가 키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서도 공부했었죠, 그죠 정당방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행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 24조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했는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역시 24조 역시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고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뭐냐면 우리가 수술하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어디 다쳐서 수술하는데 원래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나, 사, 다른 사람의 어떻게 어, 신체에 칼을 대서 뭐, 찢는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의료법 위반이 돼서, 뭐 법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처분할 수 있는 자. 여기서 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저, 개인적 법인만 해당됩니다. 뭐,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은 원칙적으로, 예,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또 뭐를 볼까요? 예, 뭐, 요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24조. 그 다음에